자, 한 마리 추가. 여기 500원. 말이 됩니까?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곳은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닭둥지 해물 닭탕을 한번 먹어볼겁니다 아, 닭 추가 사리가 한 마리 한정으로 해서 500원인데 그 금액은 모두 이렇게 좋은데 좀 쓰신다고 해요 착한 가게입니다 자 이제 가게 안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어,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 닭둥지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어,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엉튀김인데 아아 잘라서 이제 마늘이랑 고추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귀찮은 대선 자. 또 사사. 어. 음. 아 마늘에 고추 해 가지고 튀긴 어묵이 괜찮은데? 음. 자, 이게 닭둥지탕 어우, 이게 낙지에 새우. 와우. 조개에다가시원하게 미나리랑 오 조랭이 떡도 있고. 아, 닭구이. 오. 오, 야 이거 구이. 오. 오우, 야, 이거 냄새 죽인다. 아, 빨리 먹는 줄 알고 사장이찍글려고하셨네 <웃음> 페이크. <웃음> 오야 이거 고소하고 관리 잘 돼있고 넌허음 아, 먹는 동안 탕이어가는데 처음에는 색깔이 맑은 느낌이었다. 가 끓으면서 안에 양념이 싹 멀지 올라오면서 야 칼칼한 또 국물 느낌이 또싹 나기 시작하네요. 아 지금 이게 또 제대로 또 우러나고 시작하네. 어... 예, 닭동지탕 맛있게 먹는 법이 메뉴판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닭을 먼저 해체한 뒤 어, 양념 마늘을 풀어가지고 육수를 내주세요 아 지금 이제 해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국물이 좀배어가지고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아, 그 다음 랍스터새우 암꽃게는 아, 6에서 한 8분 정도 끓여주고 아, 조개는 살아있는 조개 어 이거 좀 예. 살아있는 상태의 조개를 이제 넣은 거라서 어. 바로 이렇게 입 벌리면 바로 먹어도 된대요 음좀 이렇게 짝짝 찢어야 육수 베이스가 딱 안에 들어가고 맛이 좋답니다 아. 바로 입 벌린 조개하고 한잔 국물에 서 이 조개 국물이랑 해물 베이스 들어간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시원한 맛이 나요. 먼저. 근데 닭이 조금 더 우러나면 담백한 맛도 같이 다더 우러날 것 같아요. 어, 지금 소주 한 잔하기 굉장히 좋은 정도 지금 농도입니다. 음. 어, 어. 팔족이 맞네. 입에 넣자마자 바로 딱 신선함이 느껴져. 요 어. 음. 자. 아! 뜨거 어, 아, 뜨거우니 조심 아까 뜨거운 거 조심하세요. 어우, 야. 어, 떡었다 어우. 야. 해산물과 자기 들어간 닭둥지탕. 어우. 이제 닭 오독이 오독이 구이인데 요거는 어저 매콤한 거 매콤이 그리고 어 소금구이 여기 닭 가슴살 보면은 가운데 좀 오독한 뼈 있는 데 있죠 오돌뼈 있는죠 어 그쪽 부위인데아 요거 저도 좀 백숙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요걸 안주려게내 요즘에 아 노른자를 싹 터트려서 예. 네. 음, 가슴살에 어둑한 부위가 딱 재밌게 씹히면서, 이거 노른자 같이 살짝 떴잖아요. 이게 크리미함이 딱 들어오다가 뒤에 매운맛이 싹 퍼져요, 뒤에. 아 음. 와. 그리고 이 소금구이는 미나리랑 같이 해서 먹으면 맛있다네요. 야, 요거 혹시나 조금 잘 모르시겠거나 생소하신 분들은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오돌뼈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연합니다, 그거보다. 이가 약하신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잘 씹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식감. 에. 아, 새우. 이거 랍스타 새우라는 건데. 에. 가슴살 아우야아좀더 약간 보양식 그된 느낌 보양된 느낌이 딱 안에 좀 퍼져갖고 아아 게를 넣고 끓여낸 그 특유의 그 국물 맛 있죠 그것도 같이 딱잘 퍼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또 조화가 또 좋아졌어요 처음엔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의 국물 맛그 다음에는 점점점점 이 재료들이 딱 퍼지면서 그 다양함도 맛이 납니다 즐거움도 많고 오, 닭구이. 음. 여러분 혹시 여기 방문해 보실 분들은 참고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나은 음식을 또 내주시기 위해서 또 준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그시간대는좀 피해서 오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한번금 자자 야 이게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좀 은은하게 계속 들어와요 자꾸 이게 좀 술을 불러 국물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와 어우 다는 또목이지또자 일병 추가 육수를 좀 추가했고요 어 그리고 닭한 마리 500원 <웃음> 닭 추가 살이 하나 500원 이것도 네, 지금 어 추가를 했습니다 어우 네. 야야한 마리 추가 여기. 500원 말이 됩니까? <웃음> 그리고 심지어 어, 이 500원은 요 사장님이 기부를 하신답니다 자자 아, <웃음> 그리고 육수가 좀 심심하니까 마늘 좀 넣으면 괜찮다 그러고 저는 이제 이번에는 살짝 칼칼한 맛을 조금 더낼겸 아, 청양고추를 또 아낌없이 한번 또 넣어서 칼칼한 국물 맛을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을 동안 또 닭구이 한잔 예, 아, 어서. 음? 우 음? 음? 음. 음. 자, 지역 소주 한병 정도씩 우리가 어, 소비해주기 자, 여러분들 그 소주는 여러분들 기호에 맞는 거 드시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놀러 가면 그 지역에서만 생산한 소주를 한병 정도씩은 우리가 소비해주면 를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어,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부산은 대선이 있습니다 하... 아우? 음? 아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이 해산물 베이스에다가 닭이 딱 들어간 이탕 저는 이쪽 오면 나중에 또 먹으러 올것 같습니다. 오 정말 맛있게 좀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좁은 음식 제공해주신 닭둥지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혹시나 부산 오시면 하, 맛있는 탕에 한잔하고 싶으시면 닭둥지 검색하셔가지고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